지금 저희가 와로샐러드 배달의 민족 리뷰를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어, 어떤 분이 와로는 살찌게 만드는 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와로샐러드를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와로샐러드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어,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로샐러드를 일주일 동안 먹고 살이 얼마나 빠지는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주일 동안 와로샐러드만 어, 먹을 거고요 와로샐러드에 있는 샐러드, 채소랩, 곡물랩, 셀버거 이렇게 네가지 메뉴를 먹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6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어, 하루에 어, 두 끼를 먹, 먹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와로 샐러드 하대점에서 주문한 샐러드 하나와 채소랩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저녁 때 먹을 에그베이컨입니다. 보시면 지금 어, 점심때 지금 먹을 소불고기 샐러드입니다 드레싱은 참깨 드레싱입니다